예쁜남자 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파리바게트에서 초코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틱톡에서 1밀리온 되니까 틱톡 위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, 이 영상은 5분 안에서 챌린지로 먹을게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도 샀는데 너무 예쁘고 맛있게 보여서 샀어요 어, 그러면 일단 이거는 챌린지 하고 먹을게요 원, 투, 쓰리, 스타트! s o no l a c h ¿eh? a r a i 이 빵은 너무 예쁘고 맛있게 보여서 샀어요 가족들한테 원래 가족들만 졸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먹어 볼게요 너무 예쁘죠? 우와. 와 대박 예뻐요 그래서 한번 먹어 볼게요 와 안에 이렇게 생크림이 가득 있어요 오, 솔직하게 말하면 케이크부터 이계가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t i 1 million. t h a n